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쉬운 팁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발표해야 될일 정말 많으시지 않나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발표를 했을 텐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발표가 굉장히 익숙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발표를 할때 오프라인과 다른 점은 뭐냐면 사람들을 눈을 마주치면서 할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에 있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가리키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표를 할때좀더 설득력 있게 집중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 툴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조만간 발표를 하셔야 된다면요 지금 이 강의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발표를 할때 이제 슬라이드 쇼를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모든 기능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모든 슬라이드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슬라이드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역 설정을 하나하나 해두시게 된다면 그 구역에 맞춰서 어떤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확대를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이 전체적으로 회색으로 바뀌었죠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면 플러스 버튼이 생기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다보면 이렇게 글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이 글이 많은 거는 아무래도 잘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확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확대를 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상복귀를 하시려면요 그냥 키보드 상단에 있는 esc 키를 누르시면 바로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발표자 보기 표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발표자 보기 표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발표자가 발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자 바로 이 화면입니다 만약에 이 화면을 보면서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모니터가 두 대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는 발표하는 화면 한쪽 화면은 이렇게 발표자 보기를 활용해서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같은 것들을 누르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마우스를 선택하고 확대 축소 기능들을 사용해 주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기능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노트를 보실 수 있다는 건데 이 슬라이드 노트에 보통 많은 분들께서 대본을 적어 두세요 여기에서 대본을 적어 둘수 있습니다 해놓고 슬라이드쇼 해볼게요 발표자 보기 표시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노트에서 방금 전에 적어둔 대본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발표한다면 를 내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할때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또한번 보시면 여기 화면이라고 있는데 여기 화면 어둡게 하기 화면을 흰색으로 설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화면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해야 될 때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로 눌러도 되지만 이건 좀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키보드 W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한번 W를 누르면 원상복귀되고요 그리고 B를 누르면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또 B를 누르면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볼게요 여기 포인터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 포인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했었다면 레이저 포인터를 쓰실 수 있잖아요 그 레이저 포인터를 마우스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보이시죠? 이렇게 마우스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펜즉 글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슬기롭게 극복한다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여기 형광펜이라고 있는데 형광펜을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형광펜 칠하듯이 칠해서 강조를 해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칠한 이펜 기능들 뭐 형광펜 이거 한꺼번에 삭제하고 싶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포인트 옵션 지우개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키보드 알파벳 E키를 누르시면 한 번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또 재밌는 기능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자막이라고 하는 기능을 슬라이드쇼 안에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볼수 있는 아주 재밌는 기능인데요 뭐냐면 내가 지금 한국어로 말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그 한국어를 바로 자막으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자막 설정 들어가셔서 일단 기타 설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음성 언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언어가 한국어다 라고 하는 거고 자막으로 띄울 언어를 한국어라고 해 볼게요 이후에는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로 설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자막 시작을 눌러 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어때요? 자막의 정확성이 꽤 좋지 않나요? 지금 이 자막 기능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 소리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보셔야 되는 분들에게 좀더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오 어때요? 즉 제가 말하는 대로 바로 한글로 쳐준다는 건데 생각보다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말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막 언어를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자막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번역의 정확도도 매우 높은 편인데요 제 생각에는 한 9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도 꽤 괜찮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아주 잘 되는 편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활용하신다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모든 기능들을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 왼쪽 하단에 가면은 살짝 투명하게 모든 메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직접 눌러서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쇼 기능이 이렇게 많다는 것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온라인 안에서도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그리고 정확성 있는 그런 발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이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